저 이름은 조롱이. 옳지 잘했어. 옳지 옳지 옳지. 슉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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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one> <우리> 가져와, 조롱이. 조롱, 가져와, 가져와! 지금 이 상황은 이 커튼이 움직여서 무서워서 이 인형을 못 가져오는 상황이에요. 조롱이 가져, 조롱이. 저 이름은 조롱이. 옳지 잘했어. 옳지 옳지 옳지. 화이. <웃음> 인형이 거의 이틀을 못가요, 사주면 이렇게 물어 뜯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으로 놀아줘도 절대 제 손에 들어가면 세게 안 물어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